네 열심히 편집 중이었는데 어, 우리 앞집에 골든비어 아가씨들이 또 이렇게 공원에 놀러 갈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뭐 데이트 아닌 데이트 신청이 들어왔는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어, 저한테는 좀 고마운 일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한, 번, 한 번이라도 더할수 있으니까 자, 나가보겠습니다 자 야 이뻐 이뻐 그만해 이겨 이겨 이보 이뻐 이보이보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왜이자이공이을이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이이이이이이 일단 따라가보겠습니다. 뭘 원하는거야? 안 써? 안써어봄 나이 띄 배에 바우아 먹여 뭐 좋아? 컴드? 하이요. 오케이? 싸우자 어이 신가요 어이 오늘 봄 나이 컴웅 소주? 응 여기? 응안타아 오케이 아이 타안이 배냐. 2. 저고 캄보디아. 이동 어디야? 야어이야 어, 이그래도이 친구들이 저한테 돈쓰라고 하진 않아요. 자기들 가는데 따라오래요. 캄보디아. 일단 가든까지 왔습니다. 아... 근데 저도 이 친구들, 이 친구들 덕분에 지 스카이 가든을 처음 오네요 이런 분위기네요 여기 공원이 있어? 아, 여기 아래도 매장이 있네 좋다! 살기 좋다 여기 안자고 여기 어, 앉으라고? 너 앉아 응 오케이. 응. 야. Okay. Yeah. <웃음> 아, 이 <웃음> 아, 여기, 아, 여기 앉지 라고 야, 너 진짜 못 됐다, 진짜. 사진 찍기 바쁘시고요. 응. 응. 응. 응. 아, 여기? 검수하고 검수. 5과. 5과. 오케이. <신과. 웃음> 응.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Okay, okay.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깨, <목소리> 깨, 어? 응. <목소리> 이렇게. No! 막 놀다, 이렇게 세 명이서 <목소리> 작은 동생, 이름은 델라지야. <목소리> 에바. 에바. 음. 에바고요 우리 큰 동생, 루시. 루시. <목소리> 응. 내일 모레 이제 컨터를 가요. 그래갖고 좀 슬프다고 합니다. 무언가? <목소리> 내가 이 일을 알고 앰노이소이 <목소리> 오.. 생각? 저요신 뭐? 하하하하 거 가잉 사진 찍은거 보고 지지하 <웃음> 이게 제, 제 팔이구요 <목소리> <목소리> 너네들 심심했구나 정확히 왜 온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얘네들 사진 찍으러 온거 따라 온거 같아요 뭐 커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데이트도 아니고, 동네 편안한 오빠, 그냥 카메라 들고 있는 오빠.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아요. 저요이. <웃음> 네? 핫디 띠 버리. 깬나 버리. 버려. 더. 버려. 뭐, 뭐. 험댑이 소우찬, 임마. 맘대로 부를 수 있는 오빠. 그리고 사심 없는, 사심, 사심도 안 생겨, 이제. 뭐라도 마, 마셔야 되지 않나? 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네요. 이제 항상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살기가 조금 많은데 이게 안 떨어져가지고 계속 요즘 촬영하면서 고생을 조금 하고 있어요. 조금 계속 약도 먹어가면서 어, 하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지겠죠? 두 여인은 여기서 사진 찍고 있어요. <웃음> <웃음> 눈치 한번 보시네. 귀엽다고? 컴컴컴럼 귀엽다. 그럼, 막이 으이. 으이. 으이. 으 아, 으이. 으이. 으이. 이 으이. 으이. 이소가이 으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웃음> 왜왜왜왜오 <웃음> 조용 버리 버리 버리 버리 야 세야 하 버리 버리야 버리, 버리. 귀엽지 <웃음> <조용히>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주 아빠.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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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m n 가이 sure. I'm not sure. I'm n 었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You are 내 o r w h a y 주 k e come, d u c h a t m l yeah. Um, yeah. d n d m u c k u 그도6리고이제들 맛. 안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착하게 대하고 이 친구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와 주는 것 같습니다. 오, 내거 뭐니? 오. 저, 컴코 안. Có, 안, 안, 안, 있어? 있어? 있어, 안 나. 안 나. <웃음> 있어. 그런 거 말고. 깨나이 차이마 깨나이 차이마 컴믹. 귀여차이랩차이 어, 대이트차이마 왜? 어, 야. 야, 걸쭉하니,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게? 건방지게. 어? 에멀. 에멀. <웃음> 빈디. 에 i 빈디. 빈디야? 마이빙? 마이빙? 마이빙? 마이빙? 내 y b e điện g i ọ 다 할아버지. 라고 하지 말라. 내가 왜 할아버지냐고. 저 r ờ i ơi, 아, 빠러워못 생겼다고 듣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요, 여러분. 찮습니다 đẹp cái n à không thấy mặt. trên à y a i không thấy mặt. 어, 아이고 이 돌리는 모습 같고. Oh my god. ชมเดี i ๋ยวเ100ด100 또 디보 해야 되잖아.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마 래 뭐야? 저 타고 저. 줄래? 라면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니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고 찍고. 고 찍고. 찍고. 찍고. 찍고. 고찍 여리야. 니깡. 당리 내려. 응? 어? 예, 밀지마밀지마밀지마밀지마 민지 나는... 나는 이쁘지? 인모지 안아요. 안아요 đ ú n 야이 ồ i nhỉ? Mình thì tao k h 오 n 어, 엘현으 오, 엠 어, 오. 잘했 어, 잘했어. 잘했어. đ ú n 이제 갈게 오빠는 오빠는 일해야 돼 람디 네. 하지 마라